요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선상낚시는 낚시배를 타고 제법 멀리 바다로 나가기도 하는데 바다에서 여러가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여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이 2월 하순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낚시여선 선장이 되기 위한 승선업무 경력의 요건과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낚시여선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나 앞으로 낚시여선을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선상낚시를 즐기시는 분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알아두면 선상에서 낚시를 할 때나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데 참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로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의 승선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형 선박 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나 해양경찰서에서 발행한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한 기록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자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다소 쉽게 할수 있도록 2021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한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내년까지는 딱 반으로 줄여주니 낚시여선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게 좋겠는 둘째로 낚시여선의 안전요원의 승선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을 알아보면 13명 이상이 승선하는 낚시여선이 야간에 보통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를 말하는데 육상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낚시여선 안전요원의 자격과 낚시 승객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우염방지 등의 임무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낚시여선의 안전요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만 안내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2마일 내의 해역에서 낚시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낚시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낚시어선의 기능 및 상태를 매년 검사함으로써 노후되거나 성능미달의 선박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 같네요. 이미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잊어버리지 말고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간에 낚시어선에서 바다에 떨어졌을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기구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고해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무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행정처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낚시여선선장 또는 선원이 음주등의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여선을 조정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영업폐쇄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끝으로 낚시하는 분들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낚시 중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면 과태료 50만원이고요. 수산물을 타인에게 팔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7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수 있습니다. 낚시터의 안전과 사고방지, 낚시터의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도 75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네요. 또 자기가 영업을 하는 중에 낚시를 하는 행위도 똑같은 과태료를 물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건전한 낚시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